2023년 오늘 1월 2일 국회첫 일정 소통관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청사진부터 제시하길 바랍니다 경제 지표들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약 6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1%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한파는 서민 경제부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 가스 대중요금 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앞다투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합경제위기에도 민생대책이나 위기극복 해법은 없이 오직 3대 개혁만 외치고 있습니다 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면 민생 경제가 나아집니까? 권위지의 시대에 국민 정신교육을 되살려 국민 일치단결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부부 기초연금 감액 반대를 외면하면서 연금개혁을 외치는 저희는 또 무엇입니까? 민생 경제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가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3대 개혁만 외치, 외치지 말고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